제가 가지고 있는 수량은 세 통이니까 댓글 예쁘게 쓰신 분에게 세 통을 네, 한한 한 통씩 넣어드리도록 할게요! 보통 사람들은 따른먹으면 이렇게 됩니다 몰티저스 딱 봐도 진짜 엄청, 엄청나게 보이는. 떳떳한 생크림을 먹으면 만난다죠? 그래서 이게 바로 떳떳한 생크림입니다. 저 생크림에다가 뭘 말아먹어본 적이 없는데. 과연. 저도 약간 겁나네요. 생크림에다가. 짠! 뭔가 뭐 구슬과자 같이. 너무 귀엽죠? 아 아니 그냥 뜯어먹어도 맛있어요, 사실. 겉에는 좀 진한 초콜릿이 있고. 안에는 그냥 과자 같은 게 있어요, 과자 자, 그러면 이 몰티자스를 따뜻한 생크림에다가 말아 먹어 볼게요 막, 뭐, 빨리 먹어지 와, 이거 대박이다 벌써, 어, 벌써 녹기 시작한 거 아니야? 이 따뜻한 생크림이라서 빨리 먹어야 될것 같아요 와, 이거 정말 장난 아니겠구만 음, 악마의 맛이네. <웃음> 어, 맞아. 혈관이 살살 녹는 맛이에요. 진짜 맛있는 거는 다 칼로리가 높지. 음, 어, 엄청 단데, 그렇게 안 물리고 계속 먹어지네요. 그렇게 안 물리고 계속 먹어지네요. 우유랑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. 음. 생크림을 데워먹으면 이런 맛이구나 우유랑 그렇게 크게 다른지 모르겠는데 엄청 엄청 진한 맛의 우유 맛이에요 와, 진짜 엄청 달아요 와 이거, 이런 식으로 요, 먹는, 먹는 게 유행이라니 그 있잖아요 초코잼 초코잼 그이름이 뭐지? 누텔라? 누텔라를 퍼먹는 느낌이랑 비슷하네요 음 과자를 누텔라에 찍어먹는 느낌 정말 단해요 요즘 어린 친구들은 이런 맛을 좋아하는구만 음 저는 초콜릿을 엄청 즐겨 먹지는 않지만 있으면 엄청 잘 먹거든요. 대학교 때 초콜릿 약간 중독 걸린 적 있어요. 그때는 살찌운다고 먹었는데 너무 중독돼서 초콜릿을 종류별로 10개 가까이씩 먹고 의외로 이 겉에 초코는 진짜 잘 녹았는데 안에 과자는 여전히 바삭해요. 진짜 혈관이 녹아들어가는 녹아 기분이 나 아, 맛있어요 맛있는데 다음날이 걱정되는 맛 어, 이과자 씹는 게 너무 중독성 있어 근데 왜 생크림일까요? 생크림이 따뜻해서 초콜릿이 다 녹아서 눌러붙네. 저는 그, 뭐야, 시리얼 말아먹을 때도 바삭바삭 빠삭 하거든요 이게 따뜻하니까 바삭바삭 빠삭 하진 않아. 음, 다 먹었다. 유후! 우유에 먹는 게 나을지도. 우유, 우유 다음에 우유랑 먹어봐야겠네. 일단, 먹어본 결과, 엄청나게 달고, 초콜릿이 치아에 다 달라붙고,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는 맛이야. 근데 이거 그냥, 그냥 먹는 게 저는 더 좋아요. 어, 이거 먹다가 이거 먹으니까 하나도 안 달아. 어, 물린다.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따라 먹으면 이렇게 됩니다 몰티저스가 뭐예요? 몰티저스라고 초코 과자볼인데 이거를 요즘에 생크림에 말아먹는 게 유행이라 가지고 이게 원래는 무슨 아이스크림의 토핑으로 올라간대요 근데 그 토핑에 올라가는 게 맛있어서 유행하기 시작해서 그거를 또 생크림에 말아먹는 빵분이 계셔서 그걸 보고 다른 분들을 또 많이 드시고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해외배송으로 주문을 했죠 근데 와우 장난 아니네 초코나무 숲이랑 엄마는 외계인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 다섯 달 동안은 초코 안 먹어도 될것 같아요 어우 난다 먹었어 저는 여러분들이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나는 제가 먹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먹는 걸 보면서 기쁨을 느끼는 게더 좋아요